구형 소렌토 엔진입니다. 오늘 작업 내용은 엔진 부조입니다. 날이 추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엔진이 이제 부조로 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인젝터 문제에 갔습니다. 인젝터를 먼저 점검해보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2005년식이고, 지금 키로수가 30만 타셨구요. 어, 많이 떠네요. 통을 보면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제터 하나가 죽은 것 마냥 지금 흔들림이 있고 소리 자체도 불규칙합니다. 연료 분사 시간도 일정치가 않고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동이 많다 보니까 이 화면도 지금 같이 따라서 흔들리네요. 분사 보정 목표랑 비교 테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틀어져 있네요 인젝터 쪽이 문제가 맞는 것 같구요 인젝터를 탈착을 해서 장비에 물려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인젝터 탈거 작업을 위해서는 4번 인젝터가 이 앞에 보시면은 이제 브러쉬 와이퍼 때 있는 쪽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제 휘어서 해 그 조금 휘어서 빼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저 부분을 다 탈거를 해서 작업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를 벗겨냈습니다 커버를 벗겨내니까 공간도 널널하고 상당히 좋습니다. 탭으로 이쪽에 이제 먼지가 들어가는 거를 예방을 해줍니다. 먼지나 모래알갱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조립 후에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커버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잘안 빠집니다. 인젝터 쪽에 보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종 먼지와 흙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부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젝터와 이 안쪽에 그쪽에 이제 부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뭉쳐져서 고착이 되면서 인젝터가 잘안 빠지게 되는 거죠. 빼낸 인젝터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오링이 들어가는데요. 이쪽에 이제 먼지 같은 것들이 끼고.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인젝터가 조금 가스켓이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 이제 카본도 많이 껴 있고 동화샤가 빠진 채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스켓이 터진 부분입니다. 먼지 고착과 함께 인젝터 가스켓이 터지면서 이제 쩔어버리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심하게 쩔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인젝터를 빼고 놨더니 그 주위쪽으로 흙이 많습니다. 이제 흙을 먼저 안으로 이제 들어가지 않게 청소를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인젝터 홀까지 청소를 하겠습니다. 작업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엔진 소음을 들어보시게 되면 작업 전과 후가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엔진 소리가 부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동화쇼가 이제 터진 것도 있지만 동화쇼가 터지고 그러면서 인젝터 노즐쪽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구조 현상과 함께 이런 이제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인젝터 동화시 같은 경우는 유로표 같은 경우는 와셔가 터지면 그아축가스가 엔진 쪽으로 넘어가서 커브까지 고장나거나 엔진까지 손상이 갈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해서 동화시아는그 주기에 맞게 교환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인젝터 수리 후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상으로도 봐도 안정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